그 아들 이동호의 행동이 그 아버지 이재명의 행동을 어쩌면 저렇게 꼭 닮았느냐는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그의 29살 먹은 아들 이동호 씨가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일삼아 왔다는 사실. 둘째 성매매업소일 가능성이 있는 안마시술소를 출입했다는 사실 셋째 무엇보다 버젓이 그에 관한 후기까지를 썼으며 정나라한 내용들을 자랑삼아 인터넷상에 올렸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악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들에 관한 소식은 가끔 뉴스를 통해서 접한 적은 있지만 그것이 하필 여당의 대통령 후보 아들이었다는 것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이동호라는 젊은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으로까지 타락했는지를 추적해 봐야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시사이다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오른쪽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도 방송을 만드는 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첫째 도박이란 일종의 중독성 있는 행동이라는 점 둘째 안마시술소 출입 역시도 가본 사람이 또 가는 식의 중독성 있는 행동일 가능성을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점세 번째 여성에 관한 심각한 음담 패설이 여러 건 발견된 점네 번째 무엇보다 문제는 이동호라는 젊은이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불법 도박과 안마시술소 에 관한 추한 경험을 적나라하게 글로 적어서 자랑을 일삼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한마디로 29이라는 나이를 먹은 젊은이가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해야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보이냐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덕성의 해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인 장애를 넘어서 정신적인 측면까지도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있는 법이고 한 사람의 젊은 혈기로 벌어진 단순한 실수라거나 일탈적 행동이라고 치부해버리기에는 뭔가 그 이상의 찜찜한 것이 있어 보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묻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유전적으로 외모도 성향도 부모를 닮게돼 있습니다. 심지어 병력까지도 부모를 닮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 의학적인 상식입니다. 부모의 유전인자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자식에게 유전되는 것이 팩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그런 행동을 한 젊은이가 왜 하필이면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어야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는 국민들은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안다 이런 말에 귀를 막아버리고 싶을지도 모르지만 그 아들 이동호의 행동이 그 아버지 이재명의 행동을 어쩌면 저렇게 꼭 닮았느냐는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불과 세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들 수도 있는 힘과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대통령이 만약 정신적으로 미약하거나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무섭다는 말씀을 요즘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상식을 가지고 판단할 줄 안다면 이렇게 실체가 빤히 보이는데도 아직도 35%나 되는 눈먼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믿기지가 않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의 일탈적 행동이 부전자전 으로 이재명 후보의 유전인자 속에도 들어 있지 않겠느냐는 두려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이라는 마약을 흔들면서 더 많은 표를 사들일까 봐서 그래서 혹시라도 그가 권력을 잡으면 손바닥 뒤집듯이 모든 약속을 뒤집고 마침내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보다 더 엄혹한 더 악랄한 일탈적 권력의 끝판왕을 보게 될까봐 그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아들 이동호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사과를 하다가 하다가 안되면 자기 자식마저 꼬리 자르기 할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심한 말씀이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은 맞지만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29살짜리 다큰 성인이 저지른 일탈로서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 아들을 뽑는 선거는 아니지 않느냐 아들이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자식 키우기가 어디 쉬우냐 자식 참 맘대로 안되더라 이러면서 눈물 좀 흘리면 넘어가 버릴 국민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입니다. 제발 좀 냉정하게 생각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장동 기획은 처음부터 다 내가 기획했다며 자랑하다가 불과 서너 명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꿀꺽 삼킨 거대한 개발 비리로 비화되자 그 비리에 대해서는 자신도 모르는 일이라고 오리발을 내민 사람. 김만배가 녹취록에서 대장동 투자사인 천하동인 1호의 실제 소유주로 언급한 그분일 가능성이 거론되는 사람. 1208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던 김만배가 총 수익 중 절반인 600억여 원은 그분 것이라는 것을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그분이 절대 자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사람. 1년 반씩이나 여배우와 공짜 연애를 즐기다가 나는 그 사람 모른다 거기에 점 없다 이러면서 부인으로 일관해온 사람 전과 4건의 좋은 글씨를 새겨넣은 이력서로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 민원인도 국민인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찾아온 민원인들과 온갖 소리소리 질러가면서 싸움질을 해대던 그 사람 친형과 형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어대는 유튜브 영상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인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의 일탈적 행동이나 그 아들 이동호의 행동이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냐는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런 모습인데 그것을 가까이서 보고 자란 자식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비의 꾸중이 자식에게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이는 일이 아무 청년이면 다 하는 짓입니까 안마시술소를 드나들고 그 정렬한 모습을 글로 적는다는 것이 제정신 으로 할수 있는 일이라고 보이시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 올바른 가정교육을 받고 자란 청년이 할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국힘당의 당대표도 언급했듯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동호에 관한 추가 사실들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보통 이런 정도의 일탈적 행동을 하는 비정상적인 사람은 단지 그 행동이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건이 터지는 것은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입니다. 두번째 이재명 후보는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나설 자격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사서오경의 하나인 대학에 나온 말씀인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했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한 사람만이 가정을 다스릴 수가 있고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며 천하를 평화롭게 할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재명 후보가 과연 수신을 했습니까 재가를 했습니까 자신의 몸을 깨끗이 했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렸다는 말씀입니까 기본 중에 기본인 이두 가지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이것이 말이나 되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김천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